점점 <웃음> 매워져 점점 <잠잠> 매워져 유유 <웃음> 우유 유우유 미진닭 챌린지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어요. 미진닭 챌린지 청양고추 200배 극강 매운맛 도전하고 상품 타자 오, 상품 안내를 보면 5분 내 성공시 성공자 이름으로 보유권 30마리 기부 10분 내 성공시 5마리 공짜 이용권 15분 내 성공시 2마리 공짜 이용권 20분 내 성공시 도전 메뉴 무료 비진닭 챌린지 저는 일단 포장을 해가겠습니다. 집에서 도전해볼게요. 도전! <웃음> 자 포장해서 왔어요. 봉고치킨 포장해서 한번 볼게요. <웃음> 라로 꺼내놓고 이거를 그릇체를 이렇게 들어서 내놓을 수가 있어요 봉구치킨 저는 포장으로 해왔는데요 이렇게 딱 보기에도 소스 빨간 소스가 쫙 있는게 좀 매워 보이네요 청양고추를 바삭하게 튀겨서 이렇게 올려 놓았는데 포장에 와서 좀 눅눅해진 거 있어요 그럼 도장 하겠습니다. 준비했습니다.는 뼈 네, 있는 치킨은 항상 일회용 장갑을 끼고 먹기 때문에 일회용 장갑을 준비했어요. 그러면 자 다리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음~! 느낌이 오네요 제 매운맛은 잘못 먹는데 아 맛있게 매운맛이라 맛있네요 아 매워.. <웃음> 점점 매워지는 것 같아 하나 먹으면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진짜 맵네요 극강의 매운맛이라 그러더니 진짜 매워첫 맛은 먹을만하다 생각했는데 점점 갈수록 워 근데 맛 있다 a s t h o h Oh. <sighs> mm. 이제 5분 지났는데 점점 매워져 점점 매워져 우유로.. 우유로 다시 먹을게요 아, 우유 먹으니까 매운맛이 가시네 아, 어, 매워. 이 음... 어? 챌린지 포기. 아, 어, 계속 매워. 매운맛 챌린지는 끝나고 제가 따로 주문한 게 있어요 봉구치킨인데요 봉구치킨은 이렇게 후라이드로 나오고 감자튀김 이 위에 올려져 있네요 감자튀김 음어 이거 진짜 맛있다 감자튀김은 일반 감자튀김하고 다르네 바삭해 보이는 봉구치킨입니다. 음, 바삭바삭하니 맛있다. 이거는 담백해서 누구나 아이들유서부터 남녀노소 다 좋아할 치킨이에요 간도 적당하고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을때요 챌린지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맛있는 치킨을 먹어서 기분 좋네요 그럼 아쉽지만 다음에 뵐게요. 안녕